안녕하세요.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명제 확인을 하고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뒤에 내용은 제가 다 보이지 않게끔 지금 처리를 했고 앞에 내용이 맞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회원방을 이용하셔야 됩니다. 이게 실제 선착순으로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존부터 원래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실명제를 확인을 해야 믿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또 쪽지를 이용해서 쪽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닉네임, 자기께 어떤 건지 다 아실 겁니다.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. 세 번째 페이지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. 네 번째 페이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페이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 페이지 아 여섯 번째는 없네요.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여기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회원방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일단은 체크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방과 그리고 실명제 확인을 해서 대부분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회원방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분들뭐 개별적으로 뭐 댓글이 좀 있고 쪽지가 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오늘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쪽지를 보내주신 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뭐 기본적으로 회원방이 2천원, 3천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먼저 들어가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뭐 신청을 하실지 안할지는 알아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을 진행해서 1차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